이렇게 투기성 짙은 코인에 수억 원을 투자한 점이 미공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은 이유입니다. 해당 코인 발행사들은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. 마블엑스 발행사 넷마블은 누구에게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일절 없다고 했고, 메콩코인 발행사 멋쟁이 사자처럼은 현 경영진의 경영권 인수 전일이라며 무관함을 강조했습니다. 하지만 투자자들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. 김 의원이 거래한 위믹스 투자자들은 발행사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. 지난해 대량 매각 논란과 상장 폐지 과정에서 자신은 허위 사실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투자자들에겐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겁니다. 문제는 김 의원 사례와 같은 가상자산 의심 거래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.